지난 7일 부평구는 부평남부체육센터와 노인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건립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부평자원순환가계의 어울림이, 부평 어울림이 지난 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7월 둘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부평구는 부평남부권역에 건설 중인 부평남부체육센터와 노인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건립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기공식을 생략하는 대신 현장 위주의 점검으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차준택 구청장과 관계자들은 장마철을 맞아 공사장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부평남부 권역은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민선 7기 부평구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평남부체육센터와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부는 이번 인프라 조성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총사업비 379억 원을 들여 부지 11,368제곱미터에 연면적 7,757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됩니다. 수영장과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58억 원을 들여 부지 1,651제곱미터에 연면적 3,240제곱미터 규모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강당과 밴드연습실, 요리실습실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2022년 11월, 부평남부건역노인문화센터는 2022년 3월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난 6일 생활 속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평동 중부동 공원에 위치한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은 자원과 주민의 어울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면 휴대전화 앱에 품목별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주민들은 가정에서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민이면 누구나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부동 공원에서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곡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1인 남성 가구에 여름이불 5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계절마다 이불을 교체하기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덕분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북의 삼동 통장자율회는 지난 1일 홀몸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무김치가 무더위에 없던 입맛도 되살릴 것 같네요. 부평구는 지난 5일 주식회사 UPC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호복 200벌을 전달받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방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후원받은 성품은 부평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보건소 종사자들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하다면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세가지로 가능합니다. 종이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과 예방접종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전용 쿠브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증명서 발급 역시 가능하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분증 뒷면에 붙이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평구청 유소년 축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학생으로 선발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매주 6회 훈련하며 선수들에게는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스포츠 공제 서비스 가입, 유니폼 및 운동용품 지원 등의 혜택과 각종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가게의 어울림이 정식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제대로 알고 버리고 계신가요? 재활용품 중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모든 분리수거의 기본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